자 반갑습니다 오늘 야간 수업입니다 응? 자 우리가 오늘 야간 수업하는 목적을 내가 좀설명 드려야 될것 같다 이제 수리사주는 오늘 이 강좌로서 얼추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부경의 신비스러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가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제 엄청난 양들을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 계속 이쪽에 치우쳐져갖고, 우리 사주쟁이 노릇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이 인류를 위해서 조그만한 한 걸음이라도 뛰고 나가려면, 우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것들이 필요한거예요 경쟁한거죠. 자 오늘 오늘은 이 북미 대화 이 해당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 가는데 이거 풀기 이전에 지금의 계획을 우리가 다른 거 인원제경 하고 그거 하고 좀더살포리경 하고 천재복량경 천재 하고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주로서 우리가 북미회담이 정말로 잘될 것인가 우리가 꿈에 저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지해보고 예측해보면서 이런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이따가 이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어떻게 전 세계 인류로서 우리가 조그만 기여를 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수많은 이런 강자들 중에서 우리가 진작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지 못하고 응? 그동안에 이제 알려졌던 거 우리가 사주 수리 사주 쪽으로만 풀어갔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근본은 수리 사주 거는 아,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은 이 천부 육경을 해결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습게 요약집이다 수리 사주라는 것은 이 천부경의 천부 육경의. 아주 간단한 요약집에 불과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류를 행복하게 그러면 인류가 행복하려고 하면 누가 행복해야 되겠나 이 머리가 행복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의 이 두뇌가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번 봐봐요 하, 오늘 또, 어떻게? 줄줄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됐다 하면 줄줄이 교도소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이거 뭐, 늘들이 교도소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응? 온갖, 어떻게, 응? 어른들이, 을라를 데리고, 장난을 치고, 이 사회가, 이거 얼마나 되겠나? 이것부터 우리는 구제하려면 이 두뇌부터 개조를 해야 되겠요 생활도 개조해야 되면 이 두뇌부터 개조를 해야 된다이 두뇌를 개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두뇌를 개조하려면 1차 우리가 두뇌를 개조를 해야 돼. 다이 두뇌를 개조를 하려니까 두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품 속에 두뇌, 어식 심리, 마음 이것을 모두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명상법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이 두뇌 브레인 미션 수련법을 공개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수행법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남을 상담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두뇌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조하는 것만 있어 갖고 되겠냐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이것이 개조해야 되된나 그러면 학문이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자 그래서 과연 이천북기두 번째 이 천부경 6의 비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학문적이고 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이론과 논리에 버금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학문이고 과학인지를 우리는 밝히게 될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목소리 큰 놈이? 장땡 이런 소견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육경의 이런 우주의 진리, 천문의 원리, 자연의 이치, 과학의 이론,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주기해지고 완벽한 과학이론을 우리는 펼쳐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천부경 하게 되게 되면 저 81자, 저것을 경이라고 읽어대는, 저것을 읽어대는 것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맨날 부르는 것이나, 무슨 탈모이있겠노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자, 돌을 태우려고, 차, 할아버지 한 명이 차, 첩첩산 중에 마을이, 조그만한 마을이, 외딴 집에 가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근데 옆집에 할머니가 하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집이 비 있으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즐거웠겠노, 그치? 아주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이 도사는 돌을 태우기 위해서 생전에 밖에 노지를 안 하는 거예요. 방에 박혀갖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아무리 할머니가 울타리를 쳐다보고 봐도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갖고, 이제 할머니가 나도 안 되겠다. 내가 돌을 태워갖고 저 할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가르쳐셨죠 그래서 그 기도명이 뭔지 알아요 옆집 할배 내 할배 옆집 할배 내 할배 해갖고 아이 할배보다 더 빨리 도를 태웠다는 거다 우습게 이야기지만 은 이렇게 우리가 황당한 기도병, 황당한 기도명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는 거다 지장보살이 있어야 어디 부르든지 하지 지장보살이 부르면 또 와야 되잖아 불렀다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 나가게 되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풀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천부육경이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천부육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천부경을 풀게 되면 천부경 경진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아, 다른 경전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순분대로 여기 되면 천부경을 경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는 천부장가 여기에서는 비밀경, 바른경, 소원경, 팔강경 자 여기서 전생경부터 시작해 인생경, 내생경, 한생경 이것을 넘어서 인흥경, 인행경, 일심흥가, 천도경 이것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경이에요. 근본적인 경이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경이에요. 그럼 이런 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경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게 자기에 맞는 기도를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여기 천부 육경에 있는 것은 천부경으로서 풀어진 모든 경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 한 단계를 풀게 되면 이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수리사주에서 풀고 있는 이 이론을 이 속에 들어있는 일부분을 수리사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범위가 얼마나 큰거 알겠죠? 이것을 나중에 인간을 앞으로 뭐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이거는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천부 육경부터 지금 내 설명하는 이 경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정말로 빛이 될 거라 이렇게 믿어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살수 없는 경이에요. <웃음> 아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우리는 옥현경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인현재경과 구원옥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장을 소멸하든지, 사4구제를 하든지, 천도제를 하든지, 조상풀이를 하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기본경이에요. 이 기본경인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 내가 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스템에 이 사람은 어떤 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풀어야 되고 어떤 것을 없애야 되고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을 여기에 다풀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49제 하니까 일곱 분 제사 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딱 보게 되면 내가 보여줄게요 이것이 바로 제업경이에요 49가지 제업이에요 49일이 아니라 49가지 재업 중에서 이 사람이 지금 걸려있는 업장이 뭐냐 이거는 7개 우리 재업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옥경은 이는 재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장을 푸는 것이고 여기 뒤에 있는 구원옥경은 우리는 죽은 망자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푸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은 세번째는 천부육경 까만 책이 있죠? 천부육경으로 풀린 이거는 살풀이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강자님 말에서 사람은 혼자서 살수 없다고 그랬다 그죠? 사람은 혼자서 살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살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도 있지만 은 우리가 가는 길, 길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과정 그래서 여기는 이눈도경과 인행 살경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각자 또 세계식의 경전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매일 다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살풀이 해야 된다 했지 그럼 살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살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야 되겠지 춤추는 거 살풀이 그거는 살풀이 춤이지 살풀이가 아니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살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살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난간을 극복할 것인가를 풀어내는 거지. 그것이 하나씩, 이거 경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은 어떤 살이 있으며,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더 알게 되는, 수리사주에서 인연 살을 풀어내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뭐 숫자풀이 인연법에 있는 줄 알지? 천만에이 <웃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풀이 숫자풀이 인연법은 이 속에서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이것이 이만큼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거는 많으니까 자 그다음에 뭐 내가 뭐 공개를 해야 되겠죠? 나라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변화도 너무 복잡하고. 이 사회가 너무 혼잡한데, 그래서 5월 26일 날 우리는 지리산에 가갖고 이 천재를 한번 지내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천재를 어떻게 지리, 산에 꼭대기 가갖고, 산에 꼭대기 가갖고 철하는 거, 그거는 천재 아니래 말이야. 천재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천주편, 천운편, 천복편, 천문편, 그 다음에 우리는 각 개인이 이것은 통갈지인 거죠. 나라를 위해서는 국은 천재예 국가 천재. 개인인 데는 개인 천재다.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고, 운도, 복도 이런 게다 좋지만, 여러분들 이청문편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지금 이 시기에 나가가지고, 남들보다 이더 훌륭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남들인데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재 봉양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경이지만은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개인경, 여기 개인경이라 그랬지, 개인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평생에서 살아서 쭉 흘러가면서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수리사주에서도 일부분 나와 수리사주 풀때이 속에서 수리사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액기스만 뽑아가서 우리는 설명해 줄수 뿐이다 그것의 위력이 우리는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감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푼다 그러면 여기는 총 천부육경 옥형경 살풀이경, 천재봉양경 이런 게 있다, 그지? 자, 이것이 우리는 하나씩 풀어가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은 저번에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는 설명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위대한 은총이라고 했고, 이것이 우린 조선말이라고 그랬다. 그지 조선어라고 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포교. 실질적으로 종교. 종교의 이거 포교 능력과 종교심을 풀어넣기 위한 이 문구였어요. 천부경 같이 똑같은 문, 문구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느낌하나느낌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어메이징 거실에가 지금은 어떻게 찬송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찬송가가 아니고 저천부경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천부경의 기본 뜻을 가지고 네가 이 사회에서 떠나서 저 새로운 사회를 개척해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 성전과 이 신앙과 이 종교를 믿으면서 나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들은 순응터리 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터리 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천복경을 주고 천복경을 나눠 놓고 어메이징 그레스를 우리가 풀어주고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가 글로 전달하기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전달한 거예요 말로 그렇게 말, 말을 전달하는데 가락으로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래서 신대륙을 개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이용해갖고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개축교회라는 거야. 그 개축교회가 어디에 뭐 엄두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속에 있는 거야. 이것이 천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이것이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명상법이라는 거다. 자, 명상법이 해갖고 지금 보면 명상이란 글자도 모르고 해석도 못 해가지고 명상한다고 앉아갖고 엠 하고 앉아있어 봐야 백날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천부경이라는, 이 전체가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이 천부경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해 줄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고, 과학이고, 이론이고, 경전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을 한다. 확신 그것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를지는 몰라요. 자, 그러나 분명히 뭐 내가 벌써 나이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 데는 한참 뒤겠지 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풀었지만 은 이것은 알려줄 수 있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내가 급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수리 사주를 트럼프와 북미 대화가 잘될 것인가 그 다음에 트럼프 사주하고 김정은 사주하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이것으로 우리는 수리 사주를 푸는 것은 종료하겠다 뭔는지 뭐 알겠지? 그래서 이제 명상법 어메이징 그레이스 포교 우리는 개척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천부 육경 속에 들어있는 네개의근전그 다음에 천부경 육의 비밀로부터 푸는 이런 우주의 진리 그 다음에 우리는 사고를 하겠어 우리는 두뇌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것이 내과학의 근본이 될 것이고 명상과학의 근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능락한 대한민국 홈빠진 대한민국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이것을 하나씩 개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 천하가 지금 무너졌어요.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졌고 부의 격차에 따라서 무너졌고 지금은 온갖 걸 가지고 오늘 텔레비 보니까, 자 나라에서 내 이런 말 해서 초직 말해서 이런 말 해서는 응, 그거지만은 세금 끄다 가지고 세금 끄다 가지고 개인 회사에 중소기업에 월급으로 직원에 취직하고는 월급으로 준다는 그런 논리는 누가 발상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내노릇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부 다그두고 가고 가만히 전부 다 놀고, 뭐, 전부 다돈주부지 그런 논리가 어딨나. 그럼 다른 놈을, 어떻게, 저 밖에서 해가지고 시급도 못 받는 그런 아들은, 그 말이 되나? 아, 누구말따라 공장에,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는 놈들은, 나라에서 뭐, 천몇백만원씩 이렇게 대준다고 해서 면서여 봐갖고, 하루종일 일하고, 노가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는, 그, 이삭 닦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지금 정책이가? 누가 그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상식이야의 그런 방법이다. 어째 크게 말이 되는 거고. 그치? 내가 보니까, 세금 굳어갖고, 지돈갖고 좀주보지 지돈갖고 주겠나? 세금이라고 무조건 가갖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 그 사람이 몇 명이 되겠노? 그 하나 취직 몇명 시키기, 지직몇명 시키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차별한단 말이가? 여기서는 지금 밥도 못먹고 빌비 서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는 많냐? 그거 논리가 되나? 기업이 잘 되도록,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돈을 대주고, 사람을 확장해갖고,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을 대주고, 외국에 간 업체들을 우리나라에 불러오는데 돈을 대주고, 이 짓을 해야지. 어째 돈을 대갖고, 그쪽에, 그, 뭐, 산업단지에 있는 지직하는 놈, 아이씨, 지금 생각을 해봐라. 산업단지에 지지하는 놈, 똑똑한 놈들, 그걸 몇 놈이 되겠노?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쓸 때는 돈 그런 데 갖다 처박는 거 그게 나라에서 하는 일이야 그거? 어저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 아못놓은면애 놓는 엄마인데 돈 팍팍 써뭐 그런 데는 못 쓰면서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게 올바른 짓인가 요 사회 봐봐 그 과연 몇명 되겠노 그 해봐야 10만 명밖에 더 되겠나 아무리 많이 치킨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지금, 오토바이 타고, 위험한데,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택배해갖고, 허리 다쳐가면서 택배하고, 온갖 그 밥도 못 먹어갖고, 하루 종일 먹고 응? 이 종이, 그, 그두고, 종이 그래갖고그 몇백은 되고 몇천은 되겠노? 그런 사람이 쑥! 한데, 그, 지,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그게 또 월급 더준다는 말이야. 미친 지랄 뺀 하는 거지. 맞나, 그게? 그건 아니잖아. 아, 그런 돈은, 그런 돈은, 취직을 했다는 놈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생활이 돼. 그런데 나머지 50%, 40%는, 이 밥도 못 먹고 사는 데비처진인데그 차별이잖아. 엄청난 차별이잖아. 그게 뭐 정책이라고, 이게, 개뿔리다, 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고 처음부터 공무원 돼갖고 지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저것도 완전히 적폐야, 저거. 저런 사고, 사고 발생하는 것도 처음부터 적폐야. 우리 그런 건 데모해야 돼. 봐봐, 전부 다난중에 하루 시급도못 받는 사람들, 좀더 모여갖고 저 데모해야 돼. 나, 근데, 난 데모하러 갈 힘이 없다. 내가 지금 한급다 지, 한 값, 진값다 지나놓고, 뭐, 그거 가서 줄 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갖고, 간절히 아파갖고, 못갈때 그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데, 나라에서 정말로 잘못된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확장시키고, 외국에 있는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을 갖다 여가지고 지직을시고 이런데 돈을 지원해야지. 현금으로 그 갖다 받는다, 이 말이야. 미친, 아이고. 생각하고 그것도 지도리가 그러면 그, 그 돈은 어느 놈인데 놓을 건데, 그거. 아이, 참, 열받아갖고. 그거 어느 놈인데 놓을 거래, 말이야. 그것 좀더 그렇잖아. 내가 참말로, 이말 해갖고, 열 받으면 안 되지. 이제좀 차분히 하자. 우리 지금 심각한 거다, 그지이 북미 대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어, 북미 대화를 한다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총 눈치, 저총 눈치만 보고, 지금 깜깜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를 하는데 이것이 잘 돼야 엄청난 변화지 그제 좋은 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대로 가야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 이것이 가다가 삐끗삐끗하면 이제 골치 아프겠지 자 그러면 우리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는 한번 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는 우리가 운명수가 몇 번? 14번에 72세다 그지 자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주는 우리는 몇 번? 22번에 35세당 이거는 만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수와는 조금 다르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자 5에 6에 7에 2에 2에 4의 2번이다. 그제 계산 맞나? 4의 6의 이대. 이대. 이거 봐. 응? 어이. 봐 봐. 이 계산한 거 틀린 건가? 맞는 거좀 봐. 그렇지. 응? 뭐? 호통을 많이 치갖고? 그거는 미친 짓이지. 그거는 우리 당연히 있다는, 뭐. 그거는 미친 짓이다.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거 잘, 뭐 다른 거는. 자, 북미 대, 북미, 북미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주를 우리를 가지고 북미 대화가 잘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고민해봐야 된대.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주는 십사 번의 칠십이 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주는 이십이 번의 삼십오 세다. 그러면 우리 운명 주기를 한걸 보자. 자, 72세니까, 둘 다, 요 시점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 시점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둘다 지금 인연의 시기다. 그죠? 맞나? 둘다 인연의 시기다. 자,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인연의 시기에는 어떨까?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다 그치?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의 시기인데 자 올해는 여기서 요렇게 내년에는 여기서 요렇게 한 3년 동안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나 이것의 사주나 참 가다가 뭔가 좀 마음대로 잘안될 확률이 대게 높지.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는 지금 한참 좋다 이 말이야, 그제.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베 사주도 마찬가지다. 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상이 지키는데 문재인 대통령 제일 대 제일 위에 행운의 시기에 한참 좋을 텐데.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솔리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한번 보자는 거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 고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 아, 성질도 개팍하고 뭐고 없듯하고 막 해갖고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지. 이거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른다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터하고 개팍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임하고 있지만은, 실질는 엄청난 계산법이다. 자, 그에 반면에서, 이거는 심사숙고형이다. 그치? 뭐, 좀 적어줄까? 신중고민형 타입이고, 이거는 심사숙고형 타입이다. 그러면 이 둘이가 해담하면, 여러분들 잘될 거라고 생각하나? 잘못 될 거라고 생각하나? 만나기야 만나겠지. 내보면 만나기는 만나겠는데 이게 참 정말로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1차적으로 드는 거야. 자두 번째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재산폭. 이것이 재산폭이 됐잖아. 재산폭은 어떻게 트럼프도 돈 돈돈, 돈, 김정은도 돈 돈이야. 그러면 지금 상방이 돈돈을 갖고 요구하는 거야요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변 북한 이것을 터집을 잡아 갖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어떻게 핵 갖고 어떻게 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돈돈이야 그러면 이게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동떨어지 핵은 하나 넣어놓고, 그제? 핵은 하나 넣어놓고, 생각은 어떻게? 생각과 목적은 둘이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렇겠죠? 생각과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이 핵을 믿기를 삼아가지고, 무역에서 무기 팔고, 그 다음에 무역전쟁하고, 음? 오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전다 나오잖아 중국도 마찬가지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다 그런 거야 그럼 북한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경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걸 미끄러 해갖고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야 그렇게 개념상 완전히 다른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집이 센 거야. 그치? 여기는 아주 어떻게 도도해지는 거야. 이거는 어거지로 우길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콱방패막이를 치고 있는 그런 지금 구조라. 응? 자, 그러면 지금 놀기 뻔하겠지. 이거는 어거지로 우긴다 했다. 그치? 야 핵부터 없애. 완전히 없애. 그러면 하겠다. 아 확실히 내놔. 난딱 이렇게 놔 놓고 확실히 해야 되며 그래야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러거든 지금. 그럼 올달에 한다 했는데 올달에 쉽게 잘 되는지 우리도 나중에 좀 점검해 봐야 되겠지? 그렇죠? 응? 자 그.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우리는 푸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 이. 것이 <웃음> 이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우리 가르칠 때. 아, 이게 무슨, 에이, 그런 건말고 우유 부단하네 자, 이 고집도 있고, 이 도둑한 것이 실질은 어떻게.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다. 이러실리면 이렇게 하고 이러실리면 조금씩 응? 이렇게 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그렇 그러면 이 우리가 저번 저번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주하게 되면 둘이 궁합이 짝짝꿍이 잘 맞지? 그렇 짝짝꿍이 잘 맞았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야. 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도 짝짝꿍이 좀잘 맞고 여기도 짝짝꿍이 좀잘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운데 서 갖고 중매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중매를 하는데 이 말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거야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뭐랬나 우리 오행이했다 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는, 우리는 김정이고이 트럼프다, 그제? 자,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거는, 트럼프는 폼은 됐고, 코집은 됐고, 힘은 있어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여기서 계속 공격하는 거야, 이. 그리고 트럼프 돼서 일 받는 거야. 열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김정은 위원장이, 사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열받겠지. 열받을 수밖에 없다. 뭐가? 여기서 공격하잖아. 이거는 상극이다. 상극. 이건 인연법 풀때 잖아 사람과 사람의 인연법 인연법은 아, 아니고 이거는 그런게 있다 이거는 감성으로 푸는게 아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감성으로 풀면 감성으로 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좌요 무슨 째 있지? 그렇게 팍 집앞고 하는 말 이런 거는 참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어디고 그쪽에 있다. 명상법에 노, 명상법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한번자고요 지금이 우리는 5월 달이다, 그렇지? 예상이 그렇잖아.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3월이고, 이것이 4월이고, 5월 달 정도 되게 되면 5월 달. 6월달, 7월달, 5, 6, 7월에는 둘 다, 이, 올개는 제일 극극한 피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5월달이 지금, 5월달이, 여기, 여기 트럼프지? 까만 게. 응, 어, 까만 게 트럼프고, 그지? 그러면 5월달에, 5월달에 하게 되면 김정윤들도 좋다, 그지? 5월달, 6월달, 7월달은 다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되면 한 번은 볼수 있겠다. 그치? 기본상으로. 자, 기본상으로는 볼겠지만은 이 생각하는 건 따로따로 따로 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차이가 궁합이 안 맞다는 거다. 서로. 자,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따로따로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몇 년? 우리는 한3년 올게까지 채가지고 한 3년이 이렇게 운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있으니까 이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토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 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연법을 한번 보자 전생인연법을 한번 보자 전생인연법으로 우리 한번 보면 어떨까 이거지? 네? 전생인협보로, 이거가? 맞습니다. 에이. 답을 좀 해야지. 이게뭐지 답이? 망파요 망파다, 이 말이야. 그, 누가 하나, 누가 하나 공격을 해갖고, 누가 하나가 팍, 어떻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노는 거야? 완전히 따로따로 놓을 따로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따로따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의 우리는 인연법을 한번 보자, 인연법 자, 인연법에 하게 되면 한, 명, 한 명은 오고 한 명은 사다, 그치? 그치? 한 명은 오고 한 명은 사다. 그러면 인연법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이거는 뭐고? 공망권. 그지 공망권은 누구? 김정은은 공망권. 우리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화개권이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이것이 우리는 위험할 수도 있다. 사벌은 김정은. 김정은 맞아요. 사벌은 김정은 위원장이고, 이건 트럼프인데, 여기서 문제가 많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만나고 나면, 만나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왜? 이것이, 이것을 생한다고 그랬지, 그지? 공격을, 공격을 해보게 되면, 하나는 공망이고, 하나는 화이다 하다가 보면 떨어져 나가버갖고 야, 모르겠다. 야, 너가 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이제 막 단절 이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이것을 좀잘 조율해야 되겠지, 그치? 이 부분을 잘 조율해야 돼. 이거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용한데, 하나는 하겠건, 하나는 공망건이다. 열심히 했는데, 이 공망이 될 수도 있고, 이거 하기는 어떻게 해? 내가 모르겠다! 이래볼 수도 있다. 닭발 탁 내뿔 수도 있다. 누가? 아, 이게서, 야, 안 되겠다! 이래볼 수도 있다. 인연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하면 성격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대화를 할 때는 둘이서 이럴, 이럴 경우에는 둘이만 딱 상담하는 거는 어지간하면 예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이? 참모들 다 같이 우리가 지지굴한 거 오래 끌지 말고 핵심 딱 사전에 조율해갖고 핵심만 딱 가지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우리가는 김정은이에요, 응? 우리가는 김정은이에요. 우리가? 아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겠지. 둘이가 항상 할때이 참모들인데 여기서는 이 중기 중매쟁이야 이게 지금은. 지금 인연법으로 보면 인연법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이거 뭐고? 중매, 중매 중매인데 중매인. 중매는, 아니. 아, 중매는 아니고 그렇게 <웃음> 중간에서 이 조율할 수 있는 중매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사숙고형과 신중고민형을, 신중고민형에서는 우리가 쉽게 타결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성급한 예측이 아닐 수,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는 좀더 차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같다 먼저 얘기했지.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남았지, 그제? 아니지, 아니 2년 지났지. 3년 차잖아, 그제? 미국 대통령은 4년이죠. 인기가 4년 하니까, 그제미 대통령은 인기 4년이죠. 그러면 올해 문 대통령의 여기고, 내년에 여기고, 구년년에 여기다. 하, 참. 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게 되면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다음에 재선인 데는 실질적으로 크다지 만만찮은 환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딱 이동수에 걸려 있다 그죠 다음 대선 할 때가 다음 대선 할 때가 이동수에 다 걸려 있어 갖고 잘 안되는 대화를 성사를 잘 시키고 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다음에도 많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응? 이것이지만은,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연의 끈이지, 그지? 인연의 끈. 여기서 우리 풍은 어떻게 된다 했요한번 찾아봐. 응? 네. 응, 오르게. 오르게 풍은 주기. 올해, 이두 사람의 풍은 주기를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자, 풍은 주기. 72. 72. 천지인. 자, 트럼프 7 3시 72. 치시, 치시, 치시, 치시, 치시, 치시, 치도 천지인 시 치시, 치시, 치시, 치시, 치지 치시, 치시, 치시, 치 자, 트럼프 대통령인데 는 이렇게 어, 불상사스러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기는 우리는 지핵풍이 막 불어올 수도 있는 거야. 이. 지핵풍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인데는 우리가 변화가 좀 복잡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올해와 내년이 안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 삼재의 지액풍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삼재 플러스, 응? 지액풍이다. 여기, 만만차는 거다. 그지 우리가 봤지? 그지 만만차는 이런 삼재와 지액풍인데, 이것이 풍파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풍과 파로서 많이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일이, 이 시기일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돌파구는, 이 돌파구는 이것의 힘에 의해서 많이 자주 지될 수도 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거는 혼자만 있으면 지액풍이, 이런 것이 어떻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지역풍파가 오갖고 복잡한 일을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풍을 쉽게 또 묘민할 수도 있는 게,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런 삼재의 이런 지역풍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제? 여러분들 안파 왔나? 그제? 이럴 때는 만만치 않은 이런 변화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기대도, 너무 성급한 우리는 결론도 우리는 미뤄야 된다는 거다. 그제? 근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 판단이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운이 상승기로 얻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정하면 이런 안 좋은 일로, 응? 개념 차이가, 계리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미 대화와 어? 이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증검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을 참조를 해갖고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그 방법을 우리는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지 우리는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고민해보게 되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 있을 것 같아. 그지 여기서 중개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있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천주경 강좌 천보경과 천주경 강좌와 더불어서 명상 강좌를 이어서 우리가 인간의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고 사주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나간 강좌들을 충분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씩 이 예측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별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습니다